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주제는 집업글이에요. 아키에이지에서는 주거지를 건설하고 추가적인 재료를 소비하여 집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집들이 할수 있어요. 그리고 집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외형적인 것이 바뀌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능도 사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생활 컨텐츠를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해져요. 업들을 진행할 집은 웅장한 하리아라 2층 기와집이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구를 미리 빼두는 것이 좋아요. 대부분의 가구들은 우편으로 돌아오지만 일부 가구들이 우편으로 돌아오지 않고 증발해버리기 때문이며 보관함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은 문제없이 우편으로 날아오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자신이 설치한 집으로 업글을 할수 있는 목록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건축물 정보 창에 있는 건축물 변경을 클릭하여 할수 있으며 해당 목록은 업글 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크기의 다른 집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목록 중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 집으로 업글을 할수 있으며 초가집의 경우는 생산에 특화된 건축물로 업글을 할수 있으며 루이아와 하리아라 저택은 제작에 특화된 건축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초가집의 업글 버전인 광맥집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해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제작에 대한 건축물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제작 기능이 추가된 집은 장비 설계사와 상단 그리고 보급품 제작자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건축물이며, 장비 설계사의 경우 이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장비 제작에 특화된 기능이 추가되지만 과거 아케이지와 달리, 요즘은 제작 장비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당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건축물은 무역품을 제작할 수 있는 작업대가 생겨나며 집터의 위치가 무역로에 근접한 위치에 있다면 빠르게 운송을 할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되고 판매가치가 일반적인 등진보다 높은 등진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보급품 제작자라는 수식어가 붙은 건축물은 포션과 도핑을 만드는 제작대가 추가되어 있는 집이며 관련 아이템을 만들다 보면 일정 확률로 일반적인 제작대를 통해서 제작을 할 때보다 많은 생산량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업그레이드에 소비되는 재료는 기존 건축물의 크기가 크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며 마력이 깃든 청사진을 구하는 방법은 건축 도면을 금홍돌로 분해하여 얻을 수 있어요. 또한 건축물 통합 관리 증지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루루 상점에서 개당 12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생활점수 8만점으로 교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200원의 캐시를 골드 가치로 환산해보면 270골드 정도이며 생활점수 8만점은 800골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캐시나 골드로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나머지 재료들은 목공 제작대에서 만들 수 있으며 목재와 옥담 그리고 철주개가 필요해요. 해당 재료들은 직접 수급하거나 원재료를 가공하여 제작한다면 보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지만 숙련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비노동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매를 하는 것이 좋아요. 재료들을 다 구했으면 보증금에 해당하는 세금증지를 소지한 채로 건설을 시작할 수 있으며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미리보기를 통해서 건축물을 회전시킨 을후 건설을 하게 되면 완공이 된 집도 돌아가 있는 상태가 된다는 점이에요. 건설 단계에서는 기존의 집을 만드는 것처럼 등짐을 들고 와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자화상인이니 1골드에 판매하고 있는 곤의 황금망치를 소지한 채로 작업을 하면 완공을 할수 있어요. 웅장한 하리하라를 업그레이드 하게 된다면 기존의 2층까지였던 건축물이 옥상까지 이용할 수 있는 3층의 건축물로 변경이 되며 업그레이드에 사용된 동일한 재료를 소비하여 다른 종류의 제작집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요. 작업대는 3층에 위치해 있으며, 부가적으로 복합가공 선반이라는 제작대가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복합가공 선반은 원재료를 가공하기 위한 작업대이며, 일반적인 작업대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해당 재료를 가공하기 위한 숙련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대양가공까지 할수 있어요. 그리고 조각낸 채소나 곱게 빻은 곡물처럼 특산품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가공품들은 추가집을 업그레이드하여 만드는 광맥칩처럼 생산기능 건축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집에는 할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하루에서는 소유주 한정으로 아련한 공간에 온기라는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으며 해당 아이템은 22시간의 기간제 아이템으로 사용하면 자신의 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귀환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다른 기능으로는 입구에 단지라는 오브젝트가 생겨나며 상호작용을 통하여 일일 퀘스트를 받을 수 있고 완료하면 채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퀘스트의 종류는 토지개량과 납품 의뢰가 있으며 토지개량의 경우는 세 종류 중 선택된 한 종류의 퀘스트만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종류가 아니라면 H키를 눌러서 변경할 수 있고 한번 시도할 때마다 노동력 100씩 소모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오늘은 거주지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활용도면에서 초가집을 업그레이드하여 이용하는 것이 골드 수입에 좋다고 생각해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